안녕하세요 양원주부학교 국어교사 유영자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 문해 2단계 국어 5차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기입니다 그럼 첫째 문장을 만드는 은눈의 은는 은, 은 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세 번씩 써봅시다. 그럼 나는 이제 학생입니다. 나의 받침이 없을 때는 은, 눈둘 중에서 눈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학생입니다. 나는 이제 학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어주세요. 나는 이제 학생입니다. 큰딸은 간호사입니다. 큰딸은 간호사입니다. 딸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은을 씁니다. 우리 받침이 있을 때는 은을 씁니다. 그래서 큰, 딸은 간호사입니다. 큰 딸은 간호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 했을 때 리자에 받침이 없어요. 없을 때는 눈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형님은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형님 님자에 받침이 있어요. 있을 때는 은을 쓴다고 했어요. 형님은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형님은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오늘은 남편 생일입니다. 오늘은 남편 생일입니다. 오늘에 받침이 있어요. 있을 때는 은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 생일입니다. 문장을 만드는 은문에서 은은 앞글자의 받침이 있을 때 은을 쓴다고 했어요. 딸은 형님은 오늘은 그럼 눈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은 앞글자에 받침이 없을 때 나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문장을 만들 때은는의 들어가는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빈칸에 은, 눈 중에서 알맞은 말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 봅시다. 써 보세요. 그럼, 은, 눈은 어떨 때 쓰는 건지 여러분들이 가로 안에 써 넣어 보도록 합니다. 학교 7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학교의 교자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는 은, 은 중에 어떤 글자를 써야 할까요? 조금 전 우리 배웠어요. 받침이 없을 때는 눈이, 눈을 쓴다고 했어요. 그럼 받침이 없을 때 쓰는 눈을 제가 여기 한번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학교는 7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해서 눈을 이 가로 안에 써보도록 하세요. 학교는 7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동생 서울에 삽니다. 동생 서울에 삽니다. 조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사, 은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생, 생자의 받침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은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서울에 삽니다. 동생은 서울에 삽니다. 동생은 하고 제가 여기 은자를 썼어요. 동생 뒤에서는 조사 은을 쓴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서울에 삽니다. 그 다음에 어머 어머니 외출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니에는 어머니의 니자에는 받침이 없어요. 없을때는 은을 쓸까요? 눈을 쓸까요? 받침 없을 때는 눈을 쓴다고 했어요. 그럼 눈을 제가 여기다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 뒤에는 눈을 가로 안에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어머니는 외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외출하셨습니다. 오늘 몇월 며칠입니까? 오늘 몇월 며칠입니까? 오늘 자에 받침이 있어요. 있을 때는 은을 쓴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오늘 뒤에 가로에 은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은을 썼어요 친구 친구 얼굴이 참 예쁩니다 어떤가요 조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문장이 그래서 반드시 조사가 들어가야만이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눈자가 들어갑니다. 친구는 얼굴이 참 예쁩니다. 친구는 친구는 얼굴이 참 예쁩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공부했던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7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동생은 서울에 삽니다. 어머니는 외출하셨습니다.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친구는 얼굴이 참 예쁩니다. 우리 은과 는을 가로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세요 은는의 쓰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말에 안은는의은는 쓰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말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요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는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사 은, 는을 구별할 때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 받침이 없으면 는을 쓴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조사 은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글을 쓸때 반드시 은눈에 대해서 구별해가지고 잘 써보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은 수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